네, 잘 오늘 서점. 1층에서 밥 먹네 아유, 오늘 1층에서 밥 먹네 내일 퇴원한대요 해도 된대요 선생님께서 지금 지하 케이지가 아니라 1층에 운돌 놀이방에 있었는데 선생님이 들어가서 데려올려 그더니 벌떡 일어났어요 벌떡 내 다리로 다 일어났어요 오고고그랬다 두고 엄마 가고 나서도 친구들 저기 있는 케이지 저기 있을 거네 응? 오늘 밤에도 저기서 잘 거네 혼자 자지 않고 친구들 놀이터에서 친구들 쳐다보면서 자네 처음인 거같 그러니까 얘얘 얘 아마 태어나서 처음으로 친구들이랑 같이 자네 야 신기해 수련하수련하 맞아 수련해 왔어 뭐지? 6학년 되면 은 수학여행 가서 수련회, 임원수련회 이런 거요. 기다려, 천천히, 천천히, 천천히. 천천히 먹자. 자, 이제 오이 조금 먹었지. 그럼 딴거 먹자. 천천히, 천천히 먹어야 돼. 빨리빨리 먹으면 안 돼.